마스크는 좀 벗고 강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법 강의하는 박희용입니다. 공법의 희망, 합격을 향한 용기, 희용이에요. <웃음>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해 가지고 공법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과목이긴 한데, 어, 뭐 충분히 뭐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 하죠 저는 첫 수업이라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법은 좀 누구나 다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에요 그 어려운 이유가 양이 좀 많고 내용이 생소하다 보니까 뭐 이해는 잘안 되고 외울 거는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서 어려운 만큼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33회 시험 그 분석한 결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33회 시험 끝나고 시험 당일날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한 문제 한 문제 봐가면서 난이도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 같이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더니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게 17문제예요. 17문제는 선생님 모두 다뭐 저뿐만 아니라 그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 수업 들었던 분들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느꼈던 문제가 공통적으로 한 17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가 한 아홉 개 이거는 공부를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맞추는 거고 중부 약 공부가 좀 부족하면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게 14개 그래서 웬만큼만 하면 다 맞추겠다 싶은 문제가 한 14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3 1 3회 시험을 굉장히 뭐 전부 다 어렵다고 느꼈어요 공법 과락으로 떨어진 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뭐 좋은 점수가 잘안 나왔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그 난이도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상위에 해당되는 게 12개 중간 난이도가 15개 그 다음에 하위 난이도가 13개 이렇게 어 분류가 됐는데 32회는 굉장히 다 편하다고 느꼈 어 요. 32회는 좀 쉬웠다고 라 느꼈고 33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꼈는데 차이는 그 상위난이도가 좀3위삼위가좀 많았죠. 중간 난이도가 좀그 많이 줄었고 근데 보면 하위난이도에 해당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가 어려우나 쉬우나 쉬운 건 항상 나옵니다. 공부할 때 전략은 딴거 없어요. 쉬운 거를 정확히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위난이도에 해당되는 것은 뭐 공부를 해도 어차피 못 맞춰요. 공부 를 많이 한 분이나 뭐 적게 한 분이나 다 똑같이 틀린 건 똑같으니까 어려운 거 버리고, 어, 쉬운 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3의, 그, 점수 분포들 보면, 그 결과를 그대로, 요, 난이도 분석한 결과와 거의 똑같이 딱 분류가 됩니다. 어, 요, 자료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발표가 안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만 어떤 이제 시험 합격하신 분이, 어 정보 공개 통구를 통해가지고 받아낸 자료예요 그래서, 그 분포들 보니까, 70점 넘은 분이 통틀어서 1% 살짝 넘어요 70점 넘는 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70점 넘었으면 거의 뭐 1%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그 성적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등 했다 그 얘기 하네요 그러니까 어 실제 시험도 굉장히 결과도 그 어렵다는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60점 넘은 분이 그 위로 다 통틀어서 10% 살짝 넘는 거예요 60점 대만 돼도 거의 뭐 1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거는 실제로 거의 누구나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거싹 버리고, 보면 쉬운 거는 틀린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 그거를 확실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거싹 버리고,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부담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핵심만큼 정확하게 공부가 되도록 공부하셔야 를 돼요. 그 내용들을 그 난이도하고 출제 빈도를 이렇게 분류하면 를그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는 어려운 상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겠죠. 난이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예, 자주 출제되는 게 있고 뭐 가끔 출제되는 게 있겠죠 어떤 건뭐 뭐 교재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그, 그 지금까지 33회 시험 보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고 빈도 하고 이걸 따져가지고 그룹을 나누면 4개 그룹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에 해당하는 거는 어, 내용은 어렵고 출제는 잘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그룹에 해당되는 거는 내용도 쉬운데 출제도 자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D그룹에 포커스를 두고 자주 나오면서 어 쉽게 풀수 있는 거. 요걸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것만큼 확실하게 맞추고, 요 A그룹에 해당되는 거는 어차피 뭐 공부해도 못 맞추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싹 버려도 공부가 반 이상 줄어요. 그리고 요 D그룹에 해당되는 거, 이게 뭐 아주 쉬운 거, 이런 것만 해도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해당되는 건다 버리고 쉬운 것만 집중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공부 범위를 조금 넓히면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D그룹에다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빈도는 낮아도 내용이 쉬운 거, 또 그, 살짝 좀 어렵긴 하지만 빈도가 좀 높은 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어요 정도만 하시면 공부 학습 부담이 많이 주는데 어,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 전략을 정리를 하면 일단 학습 부담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어, 기본서가 <웃음> 뭐 엄청나게 두꺼워요 기본서 가 공부 안 하려고 어, 필수서만 갖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기본서 뭐 보신 분들 있으면 거의 뭐 8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정가복 중에서 분량이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걸다 버리고 그냥 최소로 줄여 놓은 게 요자료예요. 그래서 엄청 야, 얇죠. 너무 장력 권은더 얇았는데 너무 얇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얇아서 이것만 하면 될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께라도 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조금 페이지를 늘렸어요. 늘리는 방식에 내용을 막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편집을 좀 약간 좀 시원시원하게 편집을 해 가지고 보기 편하게 여백도 많이 두고 그다음에 다단 편집했던 거를 그냥 한 단으로 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페이지만 좀 늘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 굉장히 줄어져 있는 거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공부해도 충분히 접수 나오는데 괜히 많은 걸 들고 그냥 그 힘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보다은 최소화해야 되고, 따라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A그룹에 해당되는 거는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까, 막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나오면 찍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그, 시험에 나올, 나올 것 같아서 공부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공부는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다 버리고, 출제 자주 안 되는 거다 버리고,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가 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냥 막 이거저거 끌어안아요. 막 그래서 자료가 막 돌아다니면 왠지 그걸 나도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복사해서 막 집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래서 작은 자료 모으다 보면 나중에는 자료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전에 공부하던 분의 어떤 분은 정말 공부를 엄청나게 여시하,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거기다 또 취미가 책을 읽는 게그 취미야. 그래서 공부하다가 주말이 되면 꼭 서점에 가셔가지고 서점에서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나 쭉 찾아보다가 그냥 오셔야 되는데 꼭 하나씩 사와요. 그래서 그걸 또다 봐요. 그래서 뭐 기본서도 보고 뭐 구한 자료도 보고 거기다가 이거저막 그냥 그 문제 어디서 나오는 문제 다른 학원에서 나오는 거막 어떻게 그걸 구하는지 죄다 구해다가 <웃음> 그래서 그거를 또다 보니까 그, 다 밑줄 치고 다본 거예요, 그거를. 그 언제 다 봤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그, 학원에서, 그, 그, 그 동안 봤던 자료, 그걸 빼내는데, 사과 박스로 두 박스, 두 박스를 이렇게 빼내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싫어다가 집에다 갖다 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보셨다고 그랬더니, 집에 세 박스가 더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실력이 좀, 그,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죠. 모르면 꼭 그분한테 가서 질문해.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그래서, 설명되니까 선생님보다 설명 더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공부하신 분이야. 근데 그, 그분한테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있죠. 다 붙었어. 근데 이분은 떨어졌어. 공부 그렇게 많이 해놓고 너무 많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본 거예요. 어디, 어디선가 본 거야. 근데 그 봤던 내용이 어, 기본 서에서본 건지 어떤 자료에서 본 건지 어, 문제 풀다 본 건지 또그 내가 틀린 내용으로 본 건지 옳은 내용으로 본 건지 이게 막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그좀 애매한 건다 틀리는 거예요. 아주 뻔한 거 외에는 다틀린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이 꼭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지. 저희는 뭐, 뭐 학습 능력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뭐 이렇게 막 뭘로 와서 나한테 와서 질문하고 막 이랬는데, 남들 먹고 자기는 떨어져가지고, 자존심이 한참 상해가지고, 집에서 집, 걸을를 하시다가, 두부 쪽집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왔어 학원에 한 5월쯤 돼서 나왔어 5월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그 자료 다 버렸다는 거야요 근데 제가 누누히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버릴 건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요번에 과감하게 다 버리고 그 기본서 하나 그리고 문제집 하나 그 그것만 그냥 그 그냥 그잘 정리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그것만 이제 그 딴거안 보고 문제집 하나 그 다음에 교재 하나 딱 붙들고 계속 공부해가지고 그그 해는 아주 고득점으로 붙었습니다. 그 전에도 충분한 실력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헷갈려서 이제 점수가 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료를 딱 압축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막 정리가 돼요. 기본적인 게 확실하게 딱 되니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려면, 부담을 줄여서 버릴 건다 버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많이 본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시험 보면 잘, 아는 게 워낙 많으니까 시험을 잘볼것 같죠? 그런 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깊이 나라도, 그,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 그냥 깊이 깊이 막 이렇게 아는 거지, 그게 이제 시험 관련해서, 어, 뭘 속이는지, 핵심 키워드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정리를 안 하고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런 분도 봤어. 그, 그, 회계, 회계에 관련된 그 교수인데, 그, CPA라고 그랬잖아요. CPA. 공인회 계사. 그, 교수인데 그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그 제자들은 막 합격을 하는데, 그 교수가 같이 시험을 보면 꼭 떨어져요. <웃음> 그래서, 만약에 하는게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흐르려면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 버릴 건다 버렸으니까 남은 건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핵심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 핵심 내용마저도 제대로 공부가 안되면 공부 거의 안한 거죠. 다 버리고 일부 남은 것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공부 거의 안한 거니까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다고 문제가 푸는게 아니라 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키워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숙달해가지고 예, 문제를 풀다가 어떤 내가 그 기억했던 키워드가 딱 보이면 그 키워드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야 돼요. 근데 숙달이 안 되면 알긴 아는데 시험 문제 풀때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아는 건데도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찍고 언제 생각나냐면 집에 가다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생각나야 되는데 집에 가다 생각나요 그거는 뭐 알긴 아는 건데 결국은 <웃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정확히 안 풀린 거죠 또는 뭐시험장에 생각난다 하더라도 5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니까 생각났다 이거는 생각 안 나는 게 오히려 나아요 한 문제 풀려고 5분씩이나 그, 투자한 거 아니야 그래서 5분씩 해가지고 한 10문제 풀면 나머지 손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딱 생각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막 외울 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열람 그러면 열람이나 단어 듣자마자 광기정관 이거 30이고 나머지는 14다. 이게 바로 생각 나야 그게 문제 적용됩니다. 이번에 휴문제 나왔는데 열람 7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열람 7일은 아예 없잖아요. 30 열람 4개가 있고 나머지가 14이니까. 일 아, 열람이 7일 바로 틀린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한참 생각했더니 아, 10살이었어 이렇게 생각나면 문제 푸는데 뭐 시간이 너무 걸리겠죠 그래서 어 숙달이 되야만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떨어질 일이 없어요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니까 음. 이대로 쫓아오셔야 됩니다 괜히 욕심내지 말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따라 들으면서 수업시간에 핵심 내용이 꼭 외워야 된다는 라거 확실하게 외우시고 여기서 쫓아오시면 다 좋은 점수로 어, 그 합격하는 거니까 공법이 어렵다고 뭐 그,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또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수업 열심히 쫓아오시면서 외울 거를 뭐쭉 같이 외우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전략은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웃음>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 전체 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법은 여섯 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너무 기니까 수업시간에는 줄여서 정비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법이 있고 다섯 번째로 주택법이 있고 여섯 번째 농지법까지 총 여섯 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총4 0 문제인데 국토계획및 예,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좀 너무 기니까 수업 시간에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를 거고 좀 바쁠 때는 줄여서 국토법 이렇게 쓸 거예요. 국토계획법은 열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 출제되고 정비법 여섯 문제, 건축법 일곱 문제, 주택법 일곱 문제, 농지법 두 문제. 그래서 매년 변함없이, 어,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그 농지법은 두 문제만 출제되니까,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법이죠. 어, 농지법, 농지법도 양이 꽤 돼요. 어, 우리 필수사에는 좀 최대한 줄여서 정리를 해놨는데, 어, 기본서에는 그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농지법 그 많은 거를 샅샅이 공부해서 그냥 완벽하게 공부를 한, 한다 하더라도 다 맞춰봐야 두 문제죠. 그 농지법, 1년 내내 하나도 안 해서 그냥 다 틀려도 두 문제밖에 안 되죠. 그두 문제가 뭐 당락을 뭐 좌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사실 공부를 안 해도 사실 관계없어요. 농지법을 열심히 공부해도 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한 문제를 또 틀려버려요. 또농지법 1년 내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또 어디서 주소 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 중개사법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자꾸 농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한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그 농지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게 농지법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은 어 당분간은 따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그 칠, 팔월 과정 이전에는 예, 수업 시간에 안 다룰 거예요. 가끔 와가지고 왜 진도도 다안 끝내줘요? 뭐 이런 부케 이제 항해남들이 가끔 있어요. 농지법은 이거 밖에 안 되니까 예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그 그 나중에 뭐 잠깐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농지법은 빼고 수업을 합니다. 7,8월 과정에서 1시간 정도 농지법을 이제 정리를 할거예요 1시간만 정리하면 하나는 무조건 맞춰요 요번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1시간 정리한 것 같고 하나는 맞췄어 그러니까 그 농지법은 딱 1시간 정도 공부 분량이다 생각하시면서 이건 당분간은 따로 안 다루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법이 다 골고루 출제가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국토개법이죠 국토개법이 중요하죠 가장 많이 출제되고 뿐만 아니라 국토계법 획 공부가 잘 되야만 도시개발법, 정비법, 여기 좀 편하게 정리가 돼요. 왜냐면 국토계법과 획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하나의 책으로 다연결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할 때도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자꾸 연결돼서 나와요. 용도지역을 공부했는데 용도지역 관련된 내용이 농지법에도 나와요. 그런데 뭐 농업지능지역 지정하는데, 그 특별시 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이런 데다 지정할 일는 없겠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뭐 이런 데다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또 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런 게다 국토교법에서 공부한 용도적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법 내용이 다른 법을 공부할 때 계속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뭐 다른 과목에도 국토교법 내용이 뭐 세법 관련해서도 나오고 중개소법에도 뭐 관련해서 나오고, 또그 학기론, 여기서 뭐 공법 문제를 직접 묻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니까 국토개법은 단지 12개가 아니라 그냥 거의 20문제 정도 비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비중은 30%지만, 어, 우리 공부할 때는 50%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8주 수업을 하면 제가 항상 4주는 국토개법을 그 다룹니다. 그 나머지 4주 동안 이제 나머지 법률들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 비중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7, 8월, 뭐, 9월 달, 이때 가면서 이제 국토교법 비중을 살짝 줄일 거니까, 초반에는 국토계법을 잘 잡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국토계법은, 그 내용이, 법 이름을 보면, 키워드가 세 개가 있죠. 국토란 말이 있고, 계획이란 말이 있고, 이용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를 잘 이용하려고 이 법이 있겠죠? 국토를 잘 이용하려면, 계획을 통해서 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용하는 거는 계획들을 이용하는 거니까 <웃음> 중요한 거는 <웃음>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 이름을 줄여서 볼 때도 국토계획법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 이 계획을 다루는 법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이틀 자체가 단순해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이 관리 계획을 잘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용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잘 만들려면 방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한 방향 방향 설정을 위한 두 가지 계획 광역도시계과 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 방향대로 구체화해서 도시군 관리를 정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절차로 수립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느냐 계획 수립에 관한 요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립된 계획의 이 내용들이 있겠죠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어 계획이 항상 실행이 돼야 되죠 계획은 현재를 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하네요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 수단으로 개발행위 효과에 관한 사항과 사례에 관한 사항 이게 전체 틀이에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걸 두고 있는 게 국토계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법은 이 전체 내용이 어떤 계획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걸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웃음> 어, 국토계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섯 가지 계획이 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어, 용도구역, 기반인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주기재최소구역 요거는 이제 전체 틀을 정리하려고 최대한 줄여서 표현을 한 거고 원래 표현은 <웃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심과 의미가 요겁니다. 교재는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4페이지 맨 밑에 가로 서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그 의미가 쭉돼있죠 거기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 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형 등에 관한 다음에 여섯 가지 계획 그래서 여섯 가지 계획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이걸 그 개괄적으로각 단어의 의미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요거 전에 계획 이름이 왜 도시군 관리계획인가 요거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법의 이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데 계획도 국토 계획이나 국토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어, 계획 명칭을 만드는 게그 법이라고 맞는 거 아니에요. 국토에 관한 계획 이니까 뭐 국토계획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계획 이름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웃음> 국토공간이 넓죠. 근데 국토공간 어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도시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계획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그 똑같은 계획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뭐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현실에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토에 관해서 계획을 정하는데 그 계획을 정할 때는 각어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지도, 시 또는 군, 이 지역별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정하고,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정하고, 시는 뭐 시대로, 도시가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고양시는고양시대로 각각 정하는 거예요. 또 군은 군대로. 그래서 계획을 각그 지역별로 다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 특별시가 도시죠. 광역시도 도시고, 특별자치시도 도시고, 특별자치도도 거기 뭐 도시같이 가 있죠. 그 다음에 시도 다 도시인데, 이 군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죠. 시골 동네 아니에요, 군은. 뭐 인구도 15,000, 오0 이만 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도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해야 될 거를, 뭐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군을 하나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인천광역시도 도시관리계획 김포시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이런 데서 이 계획을 부를 때는 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획을 두고 어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고 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와 같이, <웃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지도, 치시 또는 군의 지역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 계획을 정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지역이 왜 이렇게 됐나,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다 이제 행정구역들인데, 행정구역에는 경기도, 강원도, 도가 있죠. 근데 여기 도라는 말은 또 없죠. 특별자치도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시군 말고 또 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밑에는, 그 읍이나, 면이나, 뭐, 동, 이런 것도 있고. 이렇 다양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기 을 정할 때는, 뭐 도라든지 구라든지 다 빠졌고, 읍면동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특별시 과격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을 이해하려면, 어 행정구역의 종류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정구역 종류, 그리고, 고시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웃음> 행정구역 종류를 봐가면서, 어, 정리를 하죠. 일단, 어,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국가에서, 그, 국가에서만 이렇게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대한 계획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정하는 게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이 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웃음> 광역 자치단체가 있고 기초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일정 범위로 행정구역을 나누죠. 가장 이제 크게 나눈 거를 광역 자치단체라고 하고 이걸 다시 이제 나눈 거를 기초라고 합니다. 광역 자치단체는 종류가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서울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가 여섯 개가 있죠. 뭐 인천, 대전, 광주, 뭐 대구, 울산, 부산 뭐 여섯 개가 있습니다. 도가. 어,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 제주남북, 경상남북 거기다 뭐 제주도까지 있는데 이도 중에서 제주도는 다른 도와 좀 달라가지고 특별자치도라고 어 따로 명칭을, 행정구역 명칭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일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그냥 도가 아니라 어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 근데 제주도가 일반도와 다른 점이 일단 면적도 작고 다른 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인구도 적죠. 제주도 인구 다합해야만 50만 좀 살짝 넘어요. 김포시 인구가 40만 넘잖아. 50만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뭐 김포시보다 살짝 인구가 더 많은 게 제주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 좀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면적도 작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도의 경우에는 요 밑에 기초자치한 채로 시와 군을 두고 있죠. 경기도의 김포시 경기도의 연천군 이런 식으로 밑에 자치단체가 또두 가지 종류의 자치단체가 있죠.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밑에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냥 도만 있고 제주도에 시로 되어 있는 게두 개가 있긴 하죠.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의 경우에는 지방성을 통해가지고 시장을 뽑았어, 뽑았어. 내 손으로 시장을 뽑았죠. 군의 선 군수를 선거로 뽑아요. 그리고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군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도지사 눈출 보겠어? 주민들의 눈출 보겠어? 주민들의 눈치 보겠죠. 도의사는, 도의사는 신경 도안 써요. 그냥, 그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 주민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다음 선거에서 또 뽑아주지. 도의사, 도의사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사 눈치 안 보고, 그냥 소신껏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군수도 마찬가지고. 소신이 지나쳐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 도의사하고 시사하고 막 싸워요. 도에서, 도에서 정한 정책 무시하고, 난그 정책 싫다. 난내 맘대로 한다. 이러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막 소송도 하고. 경기도의사하고 남양주시하고 한참 막 소송도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소신껏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밑에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 서귀포시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선거를 안 하고 그냥 제주도이사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임명된 사람이니까 서귀포시장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때 서귀포 시민들의 눈치를 보겠어 도의사 눈치를 보겠어. 도의사 눈치를 보게 돼요. 정말 도의사 눈치 많이 봅니다. 공무원 생활 해보면 알아. <웃음>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결제받을 일이 있다. 이러면 이제 시장님 심기가 어떤가. 이걸 먼저 살펴야 돼. <웃음> 그래서 비서 실에싹 전해가지고 화 오늘 분위기 어떠셔? 딱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그때 가서 결제를 받아야 얼른 그 사인해 주지. 그냥 기, 기분 안 좋을 때 가면 막 그냥 잘못하면 혼나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서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비서실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그 어느 타이밍에 가장 좋은지 딱 얘기해주면 얼른 가가지고 <웃음> 결제받고, 네, 뭐 오늘은 뭐 부재중이라 결제받을 수가 없는데, <웃음> 근데 꼭 오늘 받아야만 해, 하는 상황인데, 그, 그 외부에 나가 계셔가지고 결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얼리 갔는, 어, 그, 그, 그, 외부에 나가신 자리가 어딘지, 그때 뭐, 식사시간이 언제인지 딱 맞춰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냥, 그, 정식, 정식 사는 자리까지 쳐가지고 결제받은 적도 있어. 그래서 그, 런식으로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나를 임명했으니까, 시장한테 잘 보여야 좋은 자리로 갈거 아니야. 그죠? 렇 근데 여기도 제주도 의사가 소위표시장을 임명했으니까, 항상, 모든 일할 때마다 제도의사 눈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도서기포시장한테 어떤 권한을 줄수 있게 되었게 돼.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권한을 줘봐야 뭐 소신껏 일을 못해요. 다 그냥 그 권한을 여기다 줬지만 실제 권한은 도의사가 다 행사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서기포시장은 아예 권한 자체가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회는 밑에 자치단체로 시와 군이 있는데 제주도는 밑에가 없다 보니까 다른 도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갈 일인데 제주도는 누가 하게 돼? 도의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도의사관할 일도 도의사가 다른 지역은는 시장이나 군수 갈 일도 도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보통은 시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건축을 하고 싶으면 허가받고 건축해야 되죠 그 건축허가 신청을 경기도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경기도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김포시장이 그 허가 불허가입을 결정해서 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사 가는 일은 별개로 있겠죠. 그뭐 도의 어떤 뭐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어도 전체 어떤 정책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도의사 가겠죠. 근데 제주도는 뭐 제주도의 전체, 전체적인 정책적인 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저에서 시장에 대한 건축허가 권, 그게 제주도는 도의사가 다해요 그래서 도의사, 제주도는 허가가 됐든 뭐 신고가 됐든 모든 걸 모두 다 도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할 때도 제주도가 그 옆에 써 있어.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 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 기초자치자만 날열된거아요 요걸 얘기할 때도 옆에 똑같이 써 있어요. 특별자치 도가. 참고적으로 보죠. 그 교재에서 여기서는 창고에서 볼 수가 없네. 저는 <웃음> 정리를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두 개는 무시라서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필수소에 다 빼버렸어요. 괜히 저거 읽어봐야 뭐 저게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저, 저, 저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 저기 뺐으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필수에선다 빼버렸어. 그래서 그 건축 허가권자가 우리 공부하면 시장무수구청장이다 라고 이제 필수소에다 써놨는데 사실 그 옆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가 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를 할 때도 어, 특별자치특별자치도가 있고 광역자산체를 얘기할 때도 여기 항상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가잖아. 아무데나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광역자산체체란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도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는 시군구 각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사천 해당되는거 다섯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부를 때 시도라고 부릅니다. 시도의 이시 시가 김포시, 수원시, 성남시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시도랄 때 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 특별시, 광역시 이세세개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시가 세 개, 세계 도가 두 개, 그래서 시도라고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있겠죠. 이걸 통틀어 부를 때 시도지사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 시도라는 말은 다섯 개의 광역자치단체장 통틀어 부른 거고, 시도지사는 다섯 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통틀어서 부른 게 시도의사예요. 따라서, <웃음> 이 도에는 도지사가 있겠죠. 도의사와 시도의사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나 군수가 기본계획을 정해서 승인받는데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시장이나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받게 됩니다. 구청장의 경우에는 뭐 신청을 할리 있어요. 뭐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구청장은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게 구니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요청할건데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이때는 시도의사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정리가 되어야돼요복잡할것같고딱 세가지만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계 딱 세가지인데 첫번째 시장이나 군수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런데 시장군수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뭐를 신청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뭔가를 요청을 해야 돼? 누구에게? 이때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의 관계는 딱요세 가지 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 거 전혀 없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무수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교재서 에몇 가지만 좀 보죠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에 그 가로 번에 승인권자 그 중에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시장이나 군수는 광역도시기구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 승인요 시장군수니까 도의사한테 승인 맞죠? 오른쪽 9번, 9페이지에 그 7번에 동그라미 2번을 또 보시면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해서 협의관되면 공룡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조정을 신청한다. 또맨 밑에 보면 가로 사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의사 승인. 지금 내용에 관계없이 틀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장군수만 나오면 광역도시계 승인이든,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이든, 뭐, 조정을 신청하든, 계속 시장군수니까 도의사태 신청하게 되죠. 뭐 그리고, 뭐, 뒤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뭐 도시군 관리계획, 뭐, 그게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뭐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만 더 보죠. 그, 14페이지 보면. 14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지용도면의 승인, 시장, 가로 건너뛰고 군수.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해서 누구 승인받는다? 도지사 승인이죠. 시 도지사가 아니죠. 계속 도지사죠. 시장군수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42페이지 0 가보죠. 42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맨 위에 동그라미 3만 보시면 어, 시장 가로 건너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 시 도지사. 여기는 시장 군수만 나온 게 아니라 구청장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가보시면, 6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구청장 등은, 지금 구청장만 나왔죠? 시장문수가 없이 구청장, 정비객 수립해서 구역시장 신청을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한다.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게 3개 중에 하나네요. 시장문수가 광역도 승인이든 기본객 승인이든, 또는 지형도면 승인이든, 계속 도지사 이렇게 나왔고, 구청장만 나오니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신청하고, 시장문수 구청장 3개가 나란히 나오니까 시도의사한테 요청한다. 그래서 딱 틀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틀만 한 번만 알면, 그 뒤에 내용을 읽을 때 이제 편안하게, 어 시장문수니까 도지사겠구나. 시군구 나오면 시도의사겠구나 구청장이면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키워드예요. 그냥. 한 번만 키워드 한번 기억하면 여러 군데 다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키워드는 반복 숙달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업 시간에 문제 풀기 위한 키워드를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정리할 건데, 그 키워드만큼은 일단 확실하게 좀 외워놓고, 그걸 자꾸 숙달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구역 종류로 들어가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이렇게 있어요. 광역,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도가 있고 기초는 시, 군, 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행정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일,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나눠져요. 그래서 뭐 건축 허가를 한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보죠. 건축법에서 90, 90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 맨 밑에 2번 건축허가에서 1번 화가권자를 어, 보시면 원칙건축물로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는 자는 누구한테가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인허가하고 이런 거는 이제 대면 업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기초, 시장군수 구청장 요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고한다, 를 허가한다 를다 일로 가요.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서는 뭘뭐 계획을 만들고 뭐를 또 지정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은 광역자치단체, 시도 의사가 보통 하게 되고. 시도 의사가 하는 일,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역이 지 요거와 다르게 특별시, 관속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지도 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이 도라는 게 거기 안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앞으로 돌아가려면 힘든데.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빠졌고, 구가 빠졌죠. 계획을 수입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두 그러니까 개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개획을 수입을 합니다. 왜냐면, 하 도는 지역이 넓죠. 면적이 넓잖아요. 반면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면적이, 도에 비해서 아주 작죠. 근데 인구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과경으로 다 분류가 되어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면적이 작고 도는 면적이 넓은 겁니다. 그럼 경기도 안에 수많은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가 있는데 김포시 안에 어딘가에 공원을 만들어야 돼. 이 공원의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면적이 얼마로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지 그 공원의 그 내용은 어떤 공원이 되도록 할 건지 이거를 경기도의사가 잘 알아요. 김포시장이 잘 알아. 김포시장이 잘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원 설치 에 관한 이 계획을 누가 만들어야 돼? 김포시장이 만들어야 가장 그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옆에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에서 공원 설치 에 관한 계획은 고양시장이, 그 평택 평택에서 공원 설치 에 관한 계획은 평택시장이 각 도시별로 만드는 게 합리적인 거지. 경기도의사가 경기도 전체 지역에 있는 공원을 혼자 다 결정한다는 거는 현실이 안 맞죠 왜냐면 경기도의사가 뭐 김포시를 속속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의사가 막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공원에 관한 계획을 정하면 잘못하면 공원이 막 상곡대기 올라가 있고 뭐 주택가에 막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들이 각각 뭐 지역별로 정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도에서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와 군으로 나눠서 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도가 시군으로 나눠서 계획이 정해지니까 그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별로 정하는 게 체계상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면적이 작다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구라는 건이 특별시를 다시 스물 몇 개로 쪼갠 게 구죠 서울 특별시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쭉 다시 어, 지역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 면적은 엄청나게 작죠 시군보다 면적이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디에다가, 강남구 어디에 공원 하나,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원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강남구청장이 잘, 알, 잘 알겠어? 특별시장이 잘 알겠어? 응? 강남구청장이 잘할것 같죠? <웃음> 강남구청장 몰라요, 이거를. 강남구청장 공원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잘 몰라. 이걸 이제 도로로 바꿔 생각하시면 쉬운데, 도로나 공원이나 다 기반인 소이에요 근데, 강남 거딘가에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위치가 어딘가 좋을지를 강남구청장이 결정을 했어. 도로 위치가 여기에, 그리고 8차선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 옆에 서초구에서는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결정을 할거 아니야. 서초에서는 도로 8차선 필요 없고 4차선. 그리고 위치도 살짝 달라. 동작구는, 동작구 돈 없으니까 2차선.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내 도로가 구마다 폭이 다르고 위치도 살짝 안 맞고 이래버리면 클일 나죠.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이런 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내 전체를 보면서 도로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몇 차선이 좋은지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죠. 면적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면적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입하는 단위는 면적 단위로 나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시나 광역시는 면적은 비슷한데 인구가 많은 거고, 시군은 특별시 광역시보다 인구는 많이 적지만 면적 자체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계획을 수입하는 기본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된 겁니다 도는 넓은, 넓으니까 시군 단위로 나눠서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에서 계획을 정하기에는 구가 워낙 적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전체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백을 어, 어, 행정구역 종류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지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어디에 지역이 될수 있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당연히 수립할 거니까. 그래서 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하게 하는 이유가 <웃음> 제발 좀 기억하라고, 제발. 제발 기억하라고 막 번쩍거리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가 어, 정확하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군인데 또두 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다. 그런데 이게 수업시간에 이제 요 지역을 제가 수도 없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부르려니까 불편해. 그래서 예, 두문자로 특광시군 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입하는 지역 단위는 특광시군이다. 이걸 좀 입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디에 관할고요?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입을 하는 겁니다 특광시군 지역별로 수입하는 계획의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